안녕하세요 이기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도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저희 고객은 운동기구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는 폴이라는 기구를 제조하는 외국 본사로부터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은 지사였거든요 어디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제품을 모방해서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내용증명은 당시 저희 고객이 발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모두 네 곳에 발송을 했거든요 대부분 자신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대형 포털에 카페나 블로그에도 홍보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과 대동소에 합니다 제목은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었고요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요구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언제 언제까지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표시해 줄 것과 같은 답변 시한을 정해두는 게좋겠죠 그러면 실제 내용 증명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 증명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상대방이 우리 고객의 저작권 을 침해하고 있으니 그 침해 상황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저작권 관련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내용 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말 다음에는 저희 고객의 법적인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인가를 먼저 밝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외국 법인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현재 상표를 출현하고 있고 또 기타 이 회사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용 증명 요구하는 근거가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저희 고객의 권리를 어떤 모습으로 침해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상대방 회사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저희 고객사가 본사로부터 허락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설명과 관련된 자료들을 고스란히 무단 이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외국 본사에서 창작을 했고 각국의 현지 법인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국제 배포 혹은 또 인터넷에 올리는 공중 송신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수 있는지를 명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객도 역시 이걸로 인해서 큰 다툼을 벌이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 쪽에서 저희 고객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준다면 합의해서 원만히 끝내고 싶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작권 침해 중지 요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저작물의 사용을 일단 중지해 달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폐기도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작물 침해 행위에 정도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관과 매체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라든가 각종 증거 방법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저희 고객의 희망에 따라서 이 정도 선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합의를 해서 업만이 해결되었네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상표권과 출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분야에 해당하는 다른 권리들 예를 들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것은 출원과 등록을 거쳐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저작권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사안에서는 저희 고객의 저작권 외에도 상표권이 추가로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도 등록은할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닌데요 그래도 등록 건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작권 등록을 하면 어떤 법률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자세한 건 저작권을 다루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 중이니까 그곳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우선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법적인 추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써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처음공표연월일 등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법적인 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건 역시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 효과가 나오겠죠. 또 등록된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서 침해를 받은 경우에 그 상대방은 과실에 의해서 침해를 한 것으로 법적인 추정을 받게 됩니다. 나가 등록을 하면 제3자에게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고 배타적 발행권이나 출판권 설정도 가능한데요. 이처럼 권리의 주체가 변동이 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 변동 등록 혹은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 설정 등록 같은 것을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양도 또는 이중 설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 정도로만 그치겠습니다. 네, 이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게 분명한데도 그것을 모방에 쓴다면 그건 나쁜 행동이죠. 특히 이 사안은 저희 고객이 상표 출원까지 해서 출원번호까지도 자신들의 제품 설명서와 기타 자료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럼으로써 지적재산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좀더 크다고 할수 있었겠죠 이번 시간에는 폴 제품을 둘러싼 내용 증명 발송 사례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